오늘은 염소 밥을 줄겁니다자 일로와 그이 해리쪽으로 가면 돼와아이와이와 잘먹습다 맛있죠? 나도 먹어볼래요? 안돼! 나 <웃음> 진짜 잘 먹는데? 맛있어? 토시토시 엄청. 제 맛있어. 그리고 얘네 이름은 흰둥이에요왜흰둥이야 여기가 머리 흰색이에요. <웃음> 보여요? 먼저다. <오, 멈췄다>. 보여요? <웃음> 보여요? 야, 내가 한, 내가 할줄 테니까 먼저 만져 만져만져. 네 무슨 느낌이야? 나도 만져볼래. 한 음. 소리 부드러우면서 머리 안 감은 느낌. 여기예요. 그러면 원서 어? 염, 염소도 목욕을 해요? 이모? 염소는 따로 목욕을 시킬 수 없고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 스스로 목욕을 한대요 어, 염소 아니면 그런 다 알아, 는 잘해 <웃음> 네, 근데 뭔가 우리한테 매로하는거 같지? 근데 염소풀 뿔... 이모 근데 염소풀이 왜 나는 거예요? 염소풀이 왜 날까? 시컷하고 앉아 앙컷을... 앉져요 <웃음> 구별하기 위해서 암컷이어도 네. 뿌리 날수 있대, 수컷이어도 뿌리 안날 수도 있고. 우리 염소에 대해서 좀더 알아봐야 되겠다, 그치 네. 나중에 우리 한번 알아보자. 네. 염소 이빨이 나 봤는데 할 해보아. 혀는 어때? 우리처럼 혀요. 우리처럼 핑크색이에요. 아. 코고목 당근을 주면 코가 막히게 해라. <웃음> 오늘은 스마일러 노래를 불러볼 건데요 한번 노래 불러가볼까요? 고고우! 스마일러에는 토기와 거북이도 있지요 도마뱀과 물고기와 뱀무새도 있지요 여러분 제 노래 어떠셨나요? 좋아하요 여기서 흰둥이 밥을 주었는데요. 재밌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